한번 속지 두번 속습니까? 문재인의 화장발은 단 2년이 못 가서 소주성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줄도산으로 우리 국민의 미래 먹거리인 원자력발전소의 탈법적 폐기로 선거부정으로 잔학가나 김정은만을 바라보는 친북한 정책으로 그 민낯이 드러났다는 것을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지금 그나물의 그 밥엔 이재명이 문재인보다 더 짙은 화장으로 자신의 민낯을 숨기려고 작전을 펼치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으시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근 이재명이 변했습니다. 최근까지도 백발이었던 그의 머리는 어느새 흑발로 바뀌었습니다. 옷도 어두운 색의 정장 대신 모노톤 계열의 캐주얼한 니트, 자켓 등을 입고 공식석상에 등장하는 등 외모의 변화도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뻑하면 여기저기서 울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아예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그가 왜 이렇게 갑자기 달라졌을까요 원래 대선에 출마하면 사람이 이렇게 변하기라도 한답니까 아니면 아내 김혜경 씨와 그날 밤그 사건의 충격 이후로 사람이 변하기라도 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옛말에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는데 죽을 날이라도 받아 둔 것은 아닐까요 좀 이해가 안갑니다 동서고금에도 사람이란 그리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인간세계를 비켜간 사람이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아무래도 뭔가 이상합니다 의심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가 변한 이유를 좀더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김찬의 시사이다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오른쪽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도 방송을 만드는데 자극이 되고 큰 힘이 됩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PI, Personal Identity 업체, 소위 개인 이미지 연출을 전문으로 하는 이미지 컨설팅 업체에 8,600만 원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및 정치관련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총 3억 8,360만 원을 지불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것이 최근 이재명의 변신을 설명할 수 있는 유력한 단서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가진 그동안의 이미지는 온갖 민원인들과의 싸움닭 이미지, 여배우와의 무상연애 스캔들에서 보여준 추하고도 비겁한 남자 이미지, 형과 형수에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쌍스러운 욕설을 퍼붓는 패륜적 이미지 전과사범의 자파이자 대장동 개발 비리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가진 이미지 국제마피아파라는 조폭과의 연계의혹 등 그의 기존의 이미지는 사실상 영화 아수라에서 안남시의 시장인 박성배보다 더한 것을 연상케 하는 마치 악의 화신처럼 보인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이런 평가를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선과는 거리가 먼 이미지를 가진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거금의 돈을 들여서 보여주고 만들어내려는 착한 남자처럼 보이는 가면의 얼굴 그것을 추적해봤더니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유연한 리더 감성적인 리더의 모습입니다 국민을 설득하자면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표를 받기에 좋기 때문이죠. 기존 지지자들만의 지지라는 박스권에 갇혀서 전혀 외연을 확장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벗어나 중도층으로 의 표심 확장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싸움 닭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희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잘못한 점을 반성하겠다는 반성의 가면입니다. 대장동 개발비리에 대해서도 특검 을 받겠다고 겸손모드로 수세적 자세를 취하기도 하고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방어 내지 반론을 제기하던 입장 일변도에서 최근에는 깊이 성찰 하고 반성하겠다 앞으로는 변화되고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 나겠다는 식의 화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자에게 쉽게 마음을 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잘못했다는 사람을 국민은 더 이상 안팰 거다 이런 감성을 빨아들이는 감성 스폰지 마케팅 컨설팅을 받은 결과가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교묘한 전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입니다 이재명의 눈물을 자주 보여주고 그것을 tv 화면에 자주 클로즈업 하기로 한 눈물의 가면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잘 짜여진 각본이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울 수는 없기 때문에 눈물샘을 자연스럽게 자극할 만한 때와 장소와 사람을 섭외하라는 그런 특명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죽하면 일일일 눈물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국민이 이것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이것은 선거용으로 표박기용으로 의도된 연출이라는 것을 순진한 국민들 일부는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 그것이 걱정입니다. 최소한 우는 사람의 뺨을 때리지는 않을 것이다 울고 반성하면 용서 할 것이다. 한마디로 순진하고 감성적인 국민에게 눈물로 어필해보려는 고도의 감성 파리 작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간파하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국민들도 많지만 방송에서 한번두번세번 번, 번 계속해서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서서히 국민들의 마음 녹이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재명 악어의 눈물 작전에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주변에 많이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짓 눈물에 제발 속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국민 앞에 자주 무릎 꿇기라는 연출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가면 연기는 이재명 후보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최근 영등포구 당사에서 열린 민생개혁입법 추진간담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모두 발언 중 자리에서 일어나 혼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을 또 찾아서 사과드리고 새롭게 변화되도록 노력 하겠다는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지어냈습니다. 무릎을 꿇은 이 작전을 돈으로 따지면 얼마짜리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1일 1눈물의 감성보이기 둘째 국민 앞에 무릎 꿇기 셋째 가는 곳마다 반성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기 이세 가지의 연기 또는 변장술을 조언받기 위해서 지불한 돈 말입니다 이 돈이 얼마쯤 들었을 것 같습니까 웬만한 집한채값총 3억 8 3 60만원입니다 이 돈을 지불해서 만들어낸 작전명 이재명의 눈물이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그러나 국민은 속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의 변신은 화장발이자 일종의 연기이기 때문입니다. 연기란 진짜가 아니고 속임수라는 말과 동의어라는 것은 모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 가정스러운 화장발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는 것임을 간파한 우리 국민들은 아주 많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국민은 이미 문재인의 말장난에 한번 속았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정말 그럴싸한 선거 슬로건에 속았습니다. 그당 그곳에 뿌리박은 정당의 후보 같은 핏줄로 이어진 이재명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한번 속지 두번 속습니까 문재인의 화장발은 단 2년이 못가 서 소주성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줄도산으로 우리 국민의 미래 먹거리인 원자력발전소의 탈법적 폐기로 선거 부정으로 잔악가나 김정은만을 바라보는 친북한 정책으로 그 민낯이 드러났다는 것을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지금 그나물의 그 밥인 이재명이 문재인보다 더 짙은 화장으로 자신의 민낯을 숨기려고 작전을 펼치라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으시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옛말에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역설적 표현 아니겠습니까 혹시 죽을 날을 받아둔 이재명이 눈물로 자신이 변했노라고 말한다면 몰라도 누구더러 그 거짓 눈물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2018년 6월 13일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이재명은 당선이 확실해진 후 주요 언론사들과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던 바 있습니다 이재명은 당시에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확고하게 책임지겠다 여러가지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경기도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잊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었는데 이재명은 tv조선이 여배우 스캔들을 언급하자 다른 얘기하면 안되나 이렇게 말하면서 생방송 도중인데도 드러내놓고 짜증을 내더니 급기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앵커가 책임질 부분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한 말이 무슨 뜻이냐는 질문을 하자 이재명은 나는 그런 얘기한 적이 없다면서 앵커와 설전을 벌였는데 기분이 나빠진 이재명이 대변인을 불러서 인터뷰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던 이 대변인이 mbc까지만 부탁드린다고 말했지만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자는 기자들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자꾸 엉뚱한 질문을 한다면서 sbs까지만 하고 이것도 딴 얘기만 끊어버릴 거야 예의가 없어 예의가 라며 얼굴을 붉히는 표정이다가 급기야 곤란한 질문이 이어지자 안 들린다면서 방송용 이어폰을 빼버립니다. 선거 전이라면 후보가 이런 행동을 할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은 당선 전의 얼굴과 당선 후의 얼굴이 달랐던 것입니다. 당선되고 나서 표변한 것이 느껴지지 않으시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당선소감을 말한지 불과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자신은 그런 말한 적이 없다면서 선거일 이전에는 화장빨인 얼굴로 그리 겸손하던 그가 당선을 확정짓고 나서 천하의 안하무인격인 태도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선거 전과 후가 다른 이재명 선거 후에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생방송에서조차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그의 모습 이것이 어쩌면 이재명의 찐 모습일 수 있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행동을 할지 그것이 두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그 사람을 알려면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과거 행적을 보라는 말, 한 가지 행동을 보면 열 가지 행동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그 옛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